미륵이 와도 300 심사가 있어야지 미륵이 힘을 쓰지, 그렇죠? 미륵 혼자서 뭘 해요? 미륵이 와도 어, 사약 안 받으면 다행이잖아요. 그러니까 십자가, 십자가에 끌려가지 않으면 다행이고. 그런데 자 우리가 옛날 경전들볼때 제일 안타까운 건요. 그런 부처님, 예수님 같은 성자가 오셨을 때. 다른 인류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. 그때 다 모여서 공부를 하지. 진리를 그 예수님 계실 때 공부 못 하는 게 제일 하나 아니에요? 그때 찾아가서 공부했었으면 좋았겠다. 여러분 일상사가 바쁘시고 힘드시고 뭐다 좋은데 공부를 하세요. 공부한 것만큼 여러분 갖고 갑니다. 뭐 일상사도 중요해요. 일상에서 여러분이 공덕 쌓으신거다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겁니다. 일상에서 공덕을 쌓으셔야 되는데 일상사가 힘들다고 지쳐서 공덕도 못 쌓고 공부도 못 해버리시면 다음 생도 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. 중요한 건 공부를 하세요. 제발 공부하면 공덕도 쌓을 수 있습니다. 뭘 알아야 머리에 든게 있어야 내가 뭘 하죠. 실천을 하죠.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가죠. 공부를 해야 할, 해서 될 일인지 아닌지 판단도 하고 아버지 뜻이 귀로 들리나요? 안 들려요. 아버지 뜻이 안 들려요. 자명찜찜의 느낌으로 많아요. 이것도 잘못 느끼면 은에고의 욕심하고 막 섞이면 아, 이게 내비게이션이 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듭니다. 공부한 거 공덕사한 거 세세생생 내 거니까 이번 생에 원없이 쌓고 가세요. 원없이 공부하시고 이번 생에 개벽 보고 싶습니다. 지금 개벽 3회차 아닌가요? <웃음> 지금 보고 계신 게개벽이에요또 다른 개벽 찾지 마세요. 다른 개벽 없어요. 이게 개벽이지미륵기 음. 나와서 뭐할 건데요? 공부시켜요. 증산도식으로. 뭐 앞으로 대도인, 대두목이 나와서 뭐할 건데요? 유불선, 도통줄, 도통방법 가지고, 법방 가지고 공부시켜요. 정토는 뭔데요? 아미타르불이 공부시키는 데에요. 천국은요. 예수님이 공부시키는 데요 공부를 하는 게 찬양이지 따로 찬양이 어딨어요. 천국 가서 맨 노래 부를 생각하고 계십니다. 예수님이 변태입니까? 여러분 흰옷 입혀서 노래 듣고 싶대요. 예수님을 변태로 만들지 마라. 공부하는 거예수님이 원하는 거 같이 공부하는 거 성령 안에서 공부하고 공덕 쌓는 거 흰옷 입고 노래 부르는 건 유치원 때는 하세요. 나이 들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건참 것도 못볼 꼴입니다. 영성의 최고 그 높은 경지로 나아가서 할 일이 그걸까요? 그런 찬양일까요? 온몸으로 성령을 구현해내는 찬양일까요? 가서 찬송가 부르는 찬양일까요? 온몸으로 성령 구현이 찬양이다. 나 성령 받았어요. 감사합니다. 이걸 온몸으로 표현해 보세요. 뭔데요? 육바람이 하는 거죠. 몰겐자하고 사는 거죠. 이러고 노는 게 정토다. 지금 여러분 이미 정토에 계시다는 거 알아야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정토고 이곳이 천국인 줄 모르신다면 천국 못 가십니다. 정토 못 가십니다. 지금 여, 여러분 살고 계신 이 삶이 그대로 천국이고 정토라는 거 아시겠어요 성령 안에서 살면 그대로 여기가 천국이고 정토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계벽이고 계벽 따로 있지 않아요 미르기 와도 안 돼요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가야 계벽입니다 그래야 새하늘 새 땅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새 권곤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요순 권곤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동양식으로는 요순 권곤을 살아가셔야 돼요 새하늘 새땅 대동천지에서 살아가셔야 돼 지금 눈눈 눈 들어서 여러분 계신 주위를 둘러보세요. 여기가 정토라는 거 느껴지세요? 여기가 정토인데 따로 정토가 어디 있어요? 따로 천국이 어디 있어요? 여기서 희노애라 울고 웃고 울부짖고 화내고 질투하고 육바람을 구현하고 여기가 정토지. 여기가 사람 사는 데지. 다른 정토 없다.